우리 채널에서 이런 내용 다루면 안 좋아하시던데 그런데 며칠 전에 와이프랑 술을 한잔 하는데 요즘 핫한 주제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얘기를 좀해 줬는데 재미가 있대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 했었길래 몰라 술 먹고 다 까먹었어 그래서 와이프가 방송 컨텐츠를 한번 이런 것도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무 교수님이시잖아요 아, 교수가 뭘다 하나. 교수들은 오. 박사들은 되게 깊고 좁게 알아 오 응. 이렇게 얕고 넓게는 안돼 그래 앞으로는 또 다양한 콘텐츠에 도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 우리가 잘하는 거 어, 그 <웃음> 어때요? 그게 더, 그게 더 괜찮은 거 같아? 네, 안녕하세요. m g 형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3일이면 수도 키우가 함락될 거다.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 달째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알아? 주권국과 패권국의 대결이에요. 러시아는 패권국이 되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주권을 지키고 싶어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됩니다. 1949년 나토가 결성되었고 1955년 나토에 맞서 바르시아바 조약기구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와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면서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해 있던 동독의 군대는 나토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가장 싫어했겠어요? 바로 소련이었겠죠. 이 당시 미국과 유럽은 나토는 국가 간의 협력 단체일 뿐이다. 독일 통일에 소련이 협조한다면 나토는 니네 땅에 1인치도 안 갈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말로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당시 바르샤바 조약국이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로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라티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나라들이 모두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는 않겠죠 이때 미국과 유럽은 나토 가입 여부는 해당 국가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주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그 나라에 나토 가입을 강요한 적이 없어 그 나라가 스스로 결정하고 신청서를 냈고 우리는 그 시스템에 따라 가입을 받아준 것일 뿐이다 우리가 가입국을 늘린 게 아니야. 아,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나토 과맹국들의 병력 전개가 항상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은 나토에 가입한 것도 아닌데 나토의 주의를 따르는 연습을 하고 있어. 뭐 반쯤 나토군이 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위한 소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진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사건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2014년에 시작이 돼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유르마이단이란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친러 성향이었던 대통령이 쫓겨나서 러시아로 망명했다 이것까지는 들어봤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섞여서 살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소련 땅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계 주민들이 대부분인 동부쪽 지금 돈바스라고 하죠. 그 돈바스에서 반란이일어나 그리고 돈바스가 칠러 반란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이 반란군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돈바스는 독립을 하고 싶다. 이때를 틈타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공격합니다. 어왜 돈바스가 아니라 크림반도가? 왜냐? 바다잖아. 크림반도를 점령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반군과 러시아 사이에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어떻게든 삐걱거리지만 이 상황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보자 핵심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의 저, 침노 쪽 말고, 우크라이나 쪽 지금 갈라져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러시아에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러시아를 증오하는 국민 감정이 계속 커지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또, 대통령이 국민 직선제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2014년 이후,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반너 정책을 펼쳐야 했습니다. 친노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젤레스키 이전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그 포르쉔코라고 이번에 뭐총 들고 나와가지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포르쉔코 대통령은 2017년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를 함께 쓰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 러시아어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19년 개헌을 해요. 바뀐 헌법에 뭐라고 적었냐면 나토 가입이 우크라이나의 국가 목표라고 적었어요. 어... 헌법에 그런 걸 적은 거야 그리고 대통령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헌법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적혀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 그 코미디언 배우 출신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당선되었어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가 터져? 코로나 사태가 터져. 그래서 정신없는데 러시아가 계속 공격했다고 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하려고 했지. 하고 싶어 했지. 근데 실제로 젤렌스키가 그렇게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 그전에 만들어버렸어. 나토 가입해야 된다고. 그에 따라가지고 그냥 진행되던 일이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운 미국의 목표가 뭘까요? 당연하지만 유일한 세계의 지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게 가장 걸림돌은 어디예요? 자기 말안 듣는 군사력 강한 나라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아, 자기 힘이 있다고 지금 뭐 러시아, 미사일을 쏠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두 국가에 대한 고립정책을 실시했어요. 일단 러시아는 어떻게 고립시켜? 서쪽에 있는 나라 들. 모두, 물론 주권국과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하지만 나토에 가입을 시켰어요. 중국은 어떻게 고립시키는지 알아요? 태평양의 국가들을 이용해서 고립을 시켜요. 바다. 그럼 다시 러시아를 살펴볼게요. 러시아, 푸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푸틴의 목표는 <웃음> 위대한 러시아를 재건하고 러시아가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푸틴도 알 거예요. 미국 같은 진짜 넘사벽의 패권 국가는 못 되더라도 핵권국가로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면 2차 대전을 가장 처절하게 강력하게 경험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라고 하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략을 세울 때 특징이 있어요. 항상 최악의 상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가 전략을 세웁니다 왜?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겪었거든 자, 나토가 존재한다면 러시아는 무엇을 가정하겠어요? 나토는 군사조직이에요 그 어떤 군사조직?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럽의 군사조약이에요 그 군대도 공물과되 무기도 왔다 갔다 하고 러시아는 당연히 최악의 가정을 세우면 언젠가 나토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화의 전략을 세워요. 러시아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나토에 핵이 배치된다? 핵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에 넘치도록 많이 있고 그 멀지도 않아요. 요새 미사일 기술 좋아가지고 러시아? 러시아는 지구상 핵에 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두 세력 모두에게 핵이 있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억제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MAD 상호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수학이에요. 게임이론. 되게 간단해요. 네가 핵을 쏘면 나도 핵을 쏜다. 그럼 함께 죽을걸? 근데 네가 안쏘면 나도 안쏠 거야. 이거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평화가 유지됐죠? 1950년부터니까 70년째 이 게임이론 가지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권국의 지위를 잃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 바로 러시아 접경 국가들의 핵무기가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하죠, 요새.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죽자는 전략을 사용하려면 이쪽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면 당연히 러시아에도 뭐가 있어야 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이 같이 죽자 게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경제력으로는 기술력은 있어 근데 러시아의 경제적으로는 영끌이라고 하죠 영까지 끌어모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부축에 천조가 들어요 자 우리나라보다 GDP가 떨어지는 나라가 어떻게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합니까? 어... 자 두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아 이거 러시아가 기술이 제일 뛰어나요 음... 처음 만들어서 지금 극초음속 제대로 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게 있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러시아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돼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냐면 야 미국이 10년 안에 이거 못 만들까? 당연히 만들겠지 미국인데 천조국인데 이거는 미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나토 동부 우크라이나쯤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모스크바까지 도달하는데 5분에서 6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극초음속 미사일 물론 더 빠른 거 있어. 탄도미사일이라고 내려 꽂는 거.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또 미국은 방어시스템을 거기 같이 배치하겠죠? 네. 그럼 러시아도 패권국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예요. 네. 패권국이 되려면 이 게임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얘도 뭐래? 해야 돼? 러시아도 방어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천조보다 돈이 몇 배가 더 들어가요. 네. 그 지금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패권국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패권국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이때 말이 많았어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다가 잘못될 것 같은데 누가? 러시아가 근데 공격을 했어요 푸틴이 상황 판단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운다고 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보는 게더 맞는 것 같아. 요 미국과 유럽은 자기네들 피를 안 흘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떳떳하게 뭐래요? 제블린 미사일 도조라.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토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가진 무기의 1%를 보내라.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나토 대신 싸운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우크라이나 군대 있잖아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를 계속 수입을 했고 미군 교관들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군을 실제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미국이랑 나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또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이 러시아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 푸틴의 1인 독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독재를 오래 하면 현실 감각이 무뎌지고 주변에 예스맨만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미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하면서 수한 상태로 접어들었잖아요. 제일 좋은 건이 상태에서 적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타협을 해가지고 휴전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렇겠죠?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뻔하죠? 맨날 요새 나오는 거 3차 대전 핵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핵전쟁이 일어날까요? 근데 만약에 푸틴이 자신을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라는 국가랑 일치화시켜 뭐.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 세대가 사라져도 미래 패권 국가의 지위를 누리는 게더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밖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바깥으로 전쟁이 확대되면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뭐 핵전쟁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요? 왜냐 이번에 밝혀진 게 있어요. 다 까발려진 게 있어요. 러시아의 제일식 병력은 별거 아니라는 게 어때요, 미? 밝혀졌어요. 그 만약에 러시아가 재래식 기갑병력 가지고 폴란드로 쳐들어간다, 그럼 나토가 어때? 땡큐라고 할것 같아. 이 기회에 아예 러시아를 박살을 내놓자. 러시아 육군 있잖아요, 재래식 부대. 그, 솔직히 얘기할게요, 미국이랑 나토가. 개입하면 3일이면 사라져요. 언제처럼 예전에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처럼요. 이거는 서로 말을 안 꺼내 조심스러워서. 근데 미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푸틴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바깥으로 전쟁을 확대한다. 그럼 무조건 핵을 쓸 각오가 아니라면 겁나서 확전을 못 해요. 이 된다면 그건 핵전쟁이다 왜냐면 러시아는 핵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흘렀는데 결론 냅시다 <웃음> <웃음> 오늘의 결론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 사람이 오래 독재를 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그 러시아는 이미 경제적으로 패권국의 반열에 띌수 없는 상태입니다 못 껴요 근데 푸티는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러시아 핵은 무섭다 너무 많아요 오늘 정말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아 물론 저는 비전문가예요 뭐 제가 오늘 한말 중에 잘못된 정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려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죠 뭐 재미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와이프는 재미있다고 했는데 아 재미없었어 재미없었나 보네 예, 예 감사합니다